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봄철 환절기에 건조하면서도 예민, 민감해진 피부에 스킨케어 단계별 추천템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예민해지거나 민감해진 피부는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해야 좋은데요. 이에 관련돼서는 세라마이드와 판테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기사로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이러한 미세먼지가 피부 장벽이 손상된 곳에 들어가면 염증을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염증에서는 항산화 세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항염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서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스킨케어별로 이러한 순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번 제품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안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안을 할때 피지오겔, 나 세타필 같은 밀크제형의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클렌저의 특징은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운 남기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한 세안 후에 약간의 미끈거림을 남겨서 유분과 수분을 적당히 남기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라로슈포제 라방 B5 클렌저는 판테놀이 성분이 여기에 10%나 또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피지오겔과 세타필의 그러한 느낌을 가지면서 재생효과까지 같이 겸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스킨 토너를 발라야겠죠 이러한 스킨 토너에서도 진정과 토너 이니까 당연히 수분공급도 하면서 순한 제품을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거기에 있어서 위치아제 토너를 추천드려요 위치아질 토너는 굉장히 항염과 함께 수분 공급과 진정작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으면서도 순한 토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센스 대형으로도 쓸수 있는 이지엔트리의 히알루론산 토너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이지엔트리 히알루론산 토너는 어, 자신의 피부의 타입을 보고 난 이후에 위치하질 토너를 사용한 이후 에센스 대용으로 히알루론산 토너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제형 같은 것이 이즈엔트리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콧물 제형이어서 에센스 대용으로도 사용하기 아주 적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너 얘기하면서 에센스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에센스를 사용해서 피부 장벽과 약해진 민감 예민한 피부에 영양감을 공급하고 보습과 재생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세라마이드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라마이드합 함유된 제품으로는 다들 유명하다 싶, 유명해서 아는 제품인 닥터 자르트의 세라마이딘 세럼 에센스를 추천드리고요. 또한 이미 장벽이 무너져서 거기를 통해 세균이 침투해 트러블이 많이 났다면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에서는 방코르에서 나온 프로폴리스 앰플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항산화 세럼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건강히 또한 덤으로 안티에이징까지 볼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비타민C 제품이 기존의 항산화 세럼 에센스의 기본적인 성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비타민C는 제형이나 혹은 피부에 따라서 자극이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C 세럼보다는 요즘에 아주 핫한 성분이죠 이데베논 세럼 앰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데베논 세럼 앰플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렘노에서 나온 이데베논 세럼 있고요. 그 다음에 원조라고 할수 있는 울트라 부위에서 나온 이데베논 앰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센스와 세럼으로 수분 공급과 기타 영양분을 공급했다면 이것을 강하게 잡아주는 보습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습제 종류에서는 로션과 크림으로 볼 수가 있고요.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두개다 사용하셔도 좋고 하나만 택하셔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품으로는 피지오겔 로션 크림 추천드리고요. 이런 러 피지오겔 제품군은 저자극 인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유수분 밸런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맞추어 주어서 건강한 피부로 돌려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부장벽이 무너지고 황사철, 미세먼지, 황사로 거칠어진 피부를 위해서는 진정과 재생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진정과 재생을 위해서 아벤느크림 라로슈퍼제의 비타민 B5가 그리고 갤라비트 무어의 비타민 크림이 좋은데요 이세 가지 제품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아연 성분과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인해서 진정작용을 하면서도 피부를 건강하게 재생시켜주며 피부 장벽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킨케어에 맞춰서 제품을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요 미세먼지, 황사에 자극받았을 때는 피부에 아주 순하면서 진정과 재생작용이 포함된 성분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